전 아홉 살연하의한 남자와 3년 반을 만났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처음 만나고 반년쯤 후에 부산으로 이사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전 치킨집을 운영했고 이 남자는 저에게 피트니스 센터에 PT 트레이너로 취직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매일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캐물으니 그때서야 일이 잘안 풀려서 취직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창업하느라 모든 돈을 다쓴 상태라 차라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남자는 가게를 자기 놀이터로 압니다. 열평짜리 치킨집에 매출도 천이 안 넘는데 배달알바, 홀알바까지 뽑더니 열심히도 놀더군요. 아는 친구들 가게에 불러서 공짜로 먹이고 가게 오토바이로 놀러가다 사고 내고 그렇게 1년을 찬다 찬다 본전도 못 건지고 크게 손해를 보고 가게를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남자가 자기를 믿어달라며 취업을 조선소에서 할 거라며 거제에 가자고 했습니다. 전 취업하기 쉬운 편인 직종에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라 지역은 상관이 없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1년을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며 놀더군요. 일할 때가 안 구해진다고. 한참을 참다가 뭐라 했더니 자기는 살림을 했다더군요. 출퇴근하는 저에게 김치찌개 한 번조차 안 끓여준 사람이 세탁기 돌리는 버튼 한번 자기가 안 누른 사람이 그러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부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다시 치킨집을 한다며 제 명의로 남아있는 치킨집을 다시 열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가게 계약기간이 몇달 남아서 전 남은 보증금이나 챙기려고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 남자를 저는 다시 한번 믿어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게니까 명의를 가져가라는데도 그냥 두라고 하더니 저 모르게 가게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월세도 올렸더군요. 임대인은 부부 사이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그 가게를 딱세달 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치했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진 후 건물주에게 치우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6개월 넘게 썩어있는 닭과 치우지도 않은 테이블 위와 주방을 보고 할 말이 없더군요 그걸 치우며 역겨움에 토를 하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게를 방치하고 다른 사업하겠다고 저에게 또 생활비를 계속 가져갔습니다 전그 사람의 거짓말들을 바보같이 다 믿었고 제 카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카드 씀씀이가 커지더니 법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제 가진 돈이 없다니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카드만 쓰겠다고 했어요. 제 직업상 현금이 많이 도는 직업이라 집에 항상 현금이 있는데 다발로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준 카드도 한도까지 다 썼더라고요. 하. 중간에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르다며 저한테 돈을 좀 받아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법인 지분도 주고 수익이 언제 어떻게 날 예정이니 어떤 식으로 돌려주겠다며 그래서 카드론을 받아 또 돈을 줬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사용하던 카드 하나가 없어졌고 사용내역이 문자로 오질 않길래 또 어디 떨어뜨리고 내가 못 찾았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월말에 카드값 정산을 하려고 보니 그 카드는 300만원이 넘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술집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술집 여자와 연애하며 제가 준 카드로 둘이 모텔 가고 제가 카드론 받아서 준 돈으로 술집 여자에게 용돈을 줬더라고요. 모든 걸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죽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절 죽이고 싶더라고요 고소하겠다는 절 찾아와서 제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절 밀치고 던지더군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어딜 가냐고 그렇게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맞아도 전치 3주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참고로 전 50kg 그 남자는 100kg가 넘습니다 제가 때리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거기에 대고 자기가 진짜 때렸으면 그 정도로 안 끝났다고 때린 게 아니라는 남자입니다 전단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이 남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고소한 지 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 형사사건이 다안 끝났습니다. 합의하자는 말조차 1년 동안 안 하더라고요. 민사로 소송하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합의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지은 죄가 없고 네가 불쌍하니 생활비 명목으로 좀줄 생각은 있답니다. 11월 22일에는 술집 여자와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외자차를 타고 다니고 반지, 팔찌, 까르띠에로 맞추고 하루에 200만원짜리 펜션에서 노는 거 SNS에 올리며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저요? 전그 카드론과 그 남자가 쓴 카드값 치킨집에 물려있던 물류 대금 등등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 중입니다. 이미 정과 3범 지금 진행 중인 사기건도 기소되면 정과 4범 이 남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혼을 한답니다 3년 반을 혼자 일해 뒷바라지 다 해주고 개처럼 맞고 망해서 개인 회생하는 저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까요? 누가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